아! Yep. g1을 빼주면 반대로 또 더해줘야겠죠? 오오오 h 그래서 g1 근데 여기를 이렇게 나눠버리면 잘라버리면 오 h분의 g1 plus h minus g1 그럼 여기는 h분의 g1 minus h 인데 여기 마이너스 한개 먹어야 되니까 g1 괄호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? 네. 근데, 음. 여기다가는, 이 eh하고 밑에 있는 분모를 똑같이 해야 되려 니까 마이너스 eh. 근데 여기가 분모에도 마이너스 eh를 곱했으니까, 분자에도 eh를 곱, 마이너스 eh를 곱해버리면, 플러스 eh. 그러면, 이거, 이거, 이 값은, 이 값이랑 똑같으니까, 이게 바로, 3. 1 더하기 있는 3. 아, eh. eh하고 6 2만 곱해야지. 어, 어, 이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hh 약분해야 되는데, 네. 말이게. 네, 그러면 이거는 3g'1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.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수를 넣어야 되냐? f0은 2다. 그러므로 F 0 G 1은 1이다. 그러므로 f'0 곱하기 g'1은 1이다.